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 도치입니다 오늘은 양주에 있는 대걸캠핑장에 왔습니다 대걸캠핑장 진짜 대걸만한지 한번 둘러보고 평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걸캠핑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는 진짜 대걸스럽게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애견하고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애견하고 같이 오는 캠핑장답게 애견샵도 따로 있고 현재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따로 있다는 거 그렇게 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두 마리 있고 안 짖네요 이제 아까 들어올 때는 엄청 짖어 댔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캠핑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정문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캠핑장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되고요 여기 경사가 거의 한 30도 정도 됩니다. 어, 등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작 사가지고 장작 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실수했습니다. 차를 가져올걸. 그리고 여기는 투룸 방갈로하고 원룸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정갈로는 한옥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맞은편에는 작은 축구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수 있는 장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패밀리 사이트. 패밀리 사이트가 있고요. 아, 너무 힘들어요. 이 30도 정도의 경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그리고 여기가 1번 사이트. 1번 파쇄석 자리고요. 뭐이 정도면 돔테트의 타프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올라가면은 2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번 사이트 사이트는 다 큼직큼직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쓰레기 분리수거장 있고요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는 11번 사이트입니다. 11번 사이트, 그 옆에 12번 사이트. 아 이것도 차를 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차를 저 앞에다 대고 좀 걸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짐을 가지고. 여기가 13번 사이트입니다 13번 사이트도 파쇄석으로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맞은편이 17번 사이트 17번 또한 파쇄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로 앞에 차를 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부터 16번 데크루 이렇게 돼 있고요. 큰 데크에 이렇게 노란 줄을 그어서 사이트 표시를 해 놨어요. 14번, 15번, 16번에서 보는 전경을 좀 보여 드릴게요. 아, 전경은 멋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16번 사이트 맞은편에 계단식 계단으로 올라가는 18번 데크 사이트가 있어요 어, 데크는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앞에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자 화장실이 있고요 남자 화장실 들어볼게요 어, 좌변기 3개 소변기 2개 그렇게 있네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 옆에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 옆에 전자렌지도 있고요. 그럼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 3번 위로 4번, 5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파데스사이트고요 경치는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사이트들이. 그리고 5번 사이트 옆에 길 건너에 19번 사이트가 있고요. 데크 20번. 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19번하고 20번하고는 어 통로를 같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4번 5번 사이트 위로 6번 7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이 8번하고 9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21번, 22번 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21번 데크 사이트고요. 아, 21번 데크도 꽤, 꽤 괜찮네요. 여기가 22번 파쇄석 자리인데 아, 여기도, 여기도 훌륭합니다. 22번 파쇄 자리에서 차도 어 네. 21번, 22번 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올라가서 우선 장작부터 내려다 놓고 우측으로는 우측으로 21-1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여기 번호 여기는 제가 지금 텐트를 쳤는데 21-1이라고 번호가 되어있고요 23번하고 24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파세석사이트고요 여기는 자리가 약간 좁네요 23번 24번 파쇄석은 자리가 약간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10번 사이트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0번의 유일하게 단독 사이트입니다 이쪽 라인에서 10번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위가 글램핑 사이트들입니다 여기 글램핑 사이트가 총 6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25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25번 사이트 파자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옆에 26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네요 밑에는 그리고 글램핑 사이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캠핑 사이트 제일 높은 곳에 있어 가지고 경치 하나는 끝내줍니다 근데 아이들 있는 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 저쪽에 27번 28번 사이트가 있고요 그 위에 29번 데크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7번하고 28번 사이트는 27번은 괜찮은데 2 8번이 통로를 27번하고 같이 써야 돼가지고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여름에 오면 은 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